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혈액형별 애니어그램 유형 찾기 세번째 시간이죠. 5형편입니다자이 영상은 말씀드렸듯이 애니어그램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 익숙해지시라고 맛배기로 만든건데요. 혈액형별로 아홉가지 유형의 캐릭터를 소개하는거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접근해볼게요. 학창시절 캐릭터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때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아홉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식의 구분은 아마 다른 데서는 보시기 힘들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걸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형의 9가지 유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 A형편, B형편에서 일번을갑깝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당연히 오형일번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이름을 붙여볼게요. 계속 비슷하게 소개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학창시절 캐릭터로 간다 그랬죠? 손도부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손도부는 완장이 있었죠. 아침에 등교할 때 완장 찬 애들이 교문에서 두발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뒤에는 학생부 선생님이 뒷짐지고 있고요. 1번을 갑갑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1번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얌전하거나 조용한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아시죠? 2004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거의 20년이 다된 옛날 영화인데 플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이랑 옥상 맞짱뜨는 상대가 선도부잖아요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선도부는꼭 1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선도부라는게 그렇게 나긋나긋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애니오그램에서 힘, 폭력 뭐 이런 것과 가장 관련이 많은 유형은 당연히 8번입니다. 그런데 이 8번의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는 유형이 바로 1번이거든요. 둘다 힘을 다룹니다. 8번은 힘을 휘두르고 1번은 힘을 통제하려고 하죠. 1번이 힘과 엮이게 되는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에요. 피끓는 정의감 같은 거죠. 나쁜 놈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5형 1번은 선악의 구분이 아주 칼로 자르듯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한줄 요약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1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중요시하는 원칙주의자이자 행동하는 혁명과 불의를 참지 못하며 세상을 선과 악의 전쟁터로 보고 언제나 선한 편에 서고자 합니다. 연설에 능한 달변가들이 많습니다. 이번은 도와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이번에 학창시절 캐릭터 이름은 베프라고 지었어요 절친, 단짝 이런 사람이죠 그런 친구 있잖아요 왜 나랑 가장 친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이번 캐릭터에 대해서 감을 잡으려면 엄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엄마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비서 같은 거냐? 서포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비서라기보다는 엄마 엄마 쪽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이번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엄마가 자식을 돌봐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맘충이라 그러죠.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알고 남의 자식 귀한 건잘 모르는 그런 엄마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모든 엄마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죠. 자식이 친구랑 하고 있는데 절대 제3자가될수 없는 사람이 엄마라는 겁니다.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엄마는. 자식이 맞는 게꼭 자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엄마라는 겁니다. 특히 오형 2번이라면 더합니다. 자식을 때린 친구를 찾아가 혼찍금을 내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얘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2번을 편안하고 푸근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좀 무른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새들도 그러잖아요. 어미새는 뱀하고도 싸웁니다. 뱀이 둥지를 노리고 있으면 어미새가 와가지고 막 쪼잖아요. 뱀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막장으로 덤비니까. 2번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한테나 좋은 사람이지 자기 사람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자, 5형 2번입니다.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푸근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많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끝까지 밀어주지만 배신자에게는 차갑게 등을 돌리는 냉혹한 면도 있습니다. 1번 손도부, 2번 베프 그런데 둘다좀 다른 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네요 3번부터는 가능한 좀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3번은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죠 3번의 학창시절 캐릭터 반장입니다 반장은 일단 잘나간다고 할수 있죠 반학생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장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인정하고 친구들도 인정하고 그래야 반장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3번한테는 3번은 원래 성공지상주의자라고 했잖아요 5형 3번은 이런 면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5형 기질 자체가 승부욕이 강한 데다가 목적이나 목표 이런 걸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조상이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3번 특유의 성취욕과 결합되면 현실적인 부와 명예를 향한 아주 강력한 행동력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자기개발, 동기부여 뭐 이런 쪽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3번 은 아니겠지만 3번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건 3번의 전문분야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5형 3번입니다. 자신이 이런 캐릭터와 비슷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형의 목적지향적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고결어 출세주의자, 야심만만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 실용적, 논리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로서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는 타입입니다. 전도부, 베프, 반장까지 했죠. 4번의 학창시절 캐릭터, 문학소녀 또는 소년입니다. 그냥 문학소녀로 설명할게요. 4번은 특이한 사람, 남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4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4번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 문학소녀라고 해봤어요. 학교에 날때 그런 친구 있잖아요. 뭔가 차분하면서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소설이나 시를 좋아해서 푹 빠져있기도 하고 그런 친구, 문학소녀입니다. 사실 4번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4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잘안 들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번은 예술 쪽하고 관련이 많아요.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5형 4번이면 특히 시인 기질이 강합니다. 5형이 원래 시인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낭만적인 면이 있다, 로맨틱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5형 4번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이한 면도 당연히 있고요. 예술 분야가 원래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5형 4분입니다 낭만적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 타입의 5형 내면 세계가 강하고 주관적이며 무척 순수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기준을 굽히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천도부, 베프, 반장, 문학소녀까지 했죠.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5번이 딱 중간이죠. 자, 5번의 학창시절 캐릭터, 너드입니다. 원래는 5번의 이름을 샛님 혹은 천재 둘 중에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두 가지 느낌이 동시에 있는 단어가 너드가 아닐까 싶어서 너드로 했습니다. 예, 영어입니다. 너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뿔태안경 끼고 삐쩍 말라서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다루면 너드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 너드 이미지에 딱 맞는 유명인이 있어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5번 유형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딱이죠. 5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냥 빌게이츠를 연구해보면 될 정도입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괴팍한 면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져서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젊었을 때일을를 보면 상당히 괴짜입니다 4번도 그렇지만 5번도 괴짜가 많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건희이 사람들도 5번인데요. 빌게이츠는이두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사람이죠. 천재에다가 엄청난 부자잖아요. 물론 5번이라고 해서 다 천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5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천재는 그렇다 치고 부자하고 5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형이 5번이라면 겉보기에 조용한 사람이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강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면 시험장이 바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원래 5번은 승부욕보다는 호기심이 강한 스타일인데 5형 5번이 승부욕도 강하다고 봐야죠 자 5형 5번 한줄 요약할게요 논리적이면서도 세심한 사고방식의 소유자 5형 중에서는 완벽주의 기질이 제일 강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지만 토론이나 대화를 일종의 논리 싸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부 베프, 반장, 문학소녀, 너드 그리고 6번이죠. 의리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의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친구요. 배우 김보성씨가 맨날 의리, 의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김보성씨가 6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이분은 그냥 겉모습만 보면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남자답고 단순하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6번은 그렇게 단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난해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잠깐 이전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다정다감하고 동료애가 있는데 충성심이 강하고 의심이 많다. 이렇게 6번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다정다감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났어요. 다정다감한데 의심이 많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정다감하고 동료애는 확실히 연결이 되죠.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정다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충성심과도 연결됩니다. 약간 느낌이 무거워 지긴 하지만 동료애나 동지애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본에게는 우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의리를 중시 여기는 사람일수록 배신에 민감한 법이죠. 그래서 느와르나 갱스터 영화에서 보면 이런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6번이라면 뭐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5형 6번이라면 배신에 더욱 민감하겠죠.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낀다면 6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형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6번 유형의 소속 집단과의 동일치가 결합되어 편가르기 성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대단한 충성심의 소유자로서 적을 괴멸시키고 동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혼더부, 베프, 반장, 문학소녀, 너드, 의리파까지 했죠. 이제 7번입니다. 7번의 학창시절 캐릭터는 오락부장이에요. 요즘은 오락부장 이라는게 없죠. 사실 날라리로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꼭 불량 학생 느낌이 있어서 오락부장이라고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급 전체가 같이 놀때 나와서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죠. 학교뿐 아니라 군대, 회사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에는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독 놀때 튀는 사람들이죠. 회사에서 평상시 업무할 때는 별로 안 찾다가 회식할 때꼭 찾는 사람들입니다. 김대리 어디 갔냐고. 어, 이럴 땐이 과장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빠지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분위기를 팍팍 뛰어야 할때 모든 사람이 찾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7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번을 잘 노는 사람. 재밌는 것만 찾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본인이 노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놀때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들도 재미있게 해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서 7번이 많습니다. 다른 유형 중에는 2번과 9번도 개그맨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7번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5형 7번은 잘 놀기만 할뿐 아니라 승부욕도 강한 편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승부를 내는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 5형의 7번인 남자라면 이런 종류의 게임에 매우 능할 뿐 아니라 푹 빠져 지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스스로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5형 7번 한 줄 요약합니다 무엇이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고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타입 인간관계 폭은 매우 넓지만 깊이가 얕은 편입니다 노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고요 때로는 도박이나 주색 잡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선더부 베프, 반장, 문학소녀, 너드, 의리파, 오락부장, 그리고 짱입니다. 경상도에서는 통이라고 하던데 요즘 말로는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 주먹이 제일 센 친구죠. 특히 남학생들만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짱이었던 선배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곤 합니다. 물론 현재 짱먹는 친구가 살아있는 전설일 수도 있고요. 8번에 대해서 터프한 사람. 쌈자라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선 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8번은 무슨 깡패냐 범죄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8번을 리더 지도자로 소개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8번이 리더라면 마치 짱 같은 느낌의 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반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3번과 비교해 볼게요 반장도 리더잖아요 학급의 공식적인 대표니까 그런데 짱은 반장과는 성격이 다른 리 리더라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다른 건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반장은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데 짱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8번은 윗사람한테 개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8번이라는 거죠. 8번을 도전자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언제나 개기는 사람이 8번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자기보다 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도전자였는데 다 때려 눕히고 나니까 <웃음>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5형이 8번이라면 약간 과장해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5형의 승부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8번 유형의 거친 스타일과 결합되면 그냥 원초적인 승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5형 8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스 기질과 의리로 무장된 승부사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는 단순 무식한 스타일이지만 의외로 머리싸움에도 능한 편입니다. 선이 굵고 지배욕이 강한 마초로서 전형적인 8번 유형입니다. 도부 베프, 반장, 문학소녀, 너드, 의리파, 오락부장, 그리고 짱. 자,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소록소록 떠오르시죠. 그러고 보면 참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이름을 개근상이라고 지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9번을 말할 때 귀차니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개근상이라고 했죠. 아니, 귀차니스트랑 개근상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모순을 이해하시면 9번 캐릭터를 좀 알게 되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이너시아 라고 하죠? 9번은 이 관성, 이너시아 이게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란 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땅 위에 축구공이 있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면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지 상태로요. 근데 누가 공을 차서 그게 날아가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면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중력도 없고 공기도 없는 우주 공간이라면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죠. 영원히.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9번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앉으면 일어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차니스트가 되는 거고요. 매일 학교 다니다 보면 그냥 계속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근상 받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혈액형 만화의 O형 남자 캐릭터가 8번과 9번이 섞인 캐릭터예요. O형의 전투적 기질은 8번과 비슷한 면이 있고 A형과 B형의 중간자로서의 O형의 특성은 9번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형 9번은 사람을 별로 가리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런 사람 이라고 생각되면 기억하세요 9번입니다 일반적인 5형과는 달리 편가르기 성향이 거의 없는 순수파 5형 남과 다투기를 싫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묵묵히 수행하지만 고집이 무척 세고 타인에게 일부러 다가가지 않아 본의 아니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다가오지 않는 사람으로 편히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혈액형별 애니어그램 유형 찾기 오늘은 5형 편이었고요 다음엔 AB형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